이거 어, 어떻게 자냐? 뭐 이렇게, 이렇게, 자, 이렇게 자른데? 안 그래? 뭐 이렇게, 오, 자... 뭐, 뭐 이렇게 자는 거 아니야? 모르겠어 굿모닝 기분이 좋구만 네, 기분이 좋은 아침입니다 This s g me and a hug me And this is s m o n And this is b r o c c o l And t i s 배추.. 에그. 아침에 먹고 운동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. 음. <놀람> 여보, <여도> 데뷔했어? <놀람> 그 유명한 괜이저냐 괜이죠? 게니저? <놀람> 아 진짜? 야, 탑은 진짜 멋있긴 하네. 어, 야, 야, 야, 야, 야, 씨 깜짝 놀랐잖아, 시. 저 새끼 성적왜 이래? GD 어디 있어, GD? 아, 죄송해, 삭디. 닭디. 삭디야, 오랜만이다. 야, 오늘 왜 그래? 오늘 왜 자냐? 아, 야. 모든 헤어짐은 모든 만나면, 모든 헤어짐이 있는 거야. 아니요? 힘좀 내. 응, 닭띠야, 닭띠야. 너 이렇게 하면, 야, 너 팬들 많아. 닭띠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나 봐요. 사실 운동 유튜버로서 어, 자타공인 롤 줌프로게임으로서 어, 지금 많은 이 컴퓨터 어, 회사에서 저를 눈독 들이고 있는데 자,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ASUS 아세요? ASUS 에이수스? 에이 u 스에서 이번에 게이밍 노트북이 나왔다고 하는데 어디까지 나를 올려볼 셈이야? 네? 와 섹시하네요 어, 확실히 섹시하네요 다른 광고보다 이런 컴퓨터 광고가 좋더라 음. 이 컴퓨터의 성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RTX가 그래픽카드 중에 가장 높은 등급 아니야? 3070인데 그중에 뭐 제일 등급이 높은 RTX의 TI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써있네요, 여기 이게 RGB잖아요, 여러분들 네. 아이 섹시합니다 예. 여기 비밀 암호 같은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, 여기에 오, 여기 손전등을 비추면 된다는데 여기 아, 보 뭐, 코드 같은 게 있네요, 여기 보면 괜찮다. 이런 것도 우리 MC 세대들이 환장하는 부분. 오, 요새 감성 이렇게 나오는구나. 야, 이거 보면 QHD 240Hz인데 이게 와이드에요 와이드. WQHD고 이 주사율이 높지 않으면 게임이 안 됩니다. 240 정도 슬로우 모션을 보면 어떡하지? 아, 이제 보, 보여드릴게요. 240Hz. <웃음> 아니 뭐해? 와, 진짜 답이 없는 새끼네, 여기 구간은! 여기! 와! <웃음> 진짜 지다 아니, 고수는 장비 탈하지 않는다. No, no, no. That's, that's guess rating. 고수일수록 장비가 더 민감해. 오랜만에 카페 왔습니다 아. 가슴 운동을 할때 윗가슴이 살짝 좀 문제인 것 같아서 제 노트북이 발열고침 하나도 없어요 이게 바로 로그 인텔리전트 쿨링이라고 해서 아이스크 여기 올려놓아 난 올려놓아 나에 올려놔, 올려놔. 이게 쿨링이거든요 인텔리전트 쿨링? 아 시원하다 이거 RGB 조명 조절 가능하잖아요. 노트북에 게임만 잘 되면 돼. 네. 아니 이런 감성을 넣었다. 이 네, 찌치 슬라이크 호스킹. 강하지만 세지만 감성이다. 아니죠. 고구마 큐브랑 이런 거 들어가는 품목을 달걀, 계란말이나 동그랑땡 이런 거로 바꿔서 자 회의 끝났고 밥을 먹습니다 아, 밥은 역시 싸웠고요 오둔 쌀, 계란, 현미, 그리고 야채 네. 아 이거 먹으면서 이 한판 좀 당겨 보겠습니다 아. 아, 뭐로 조져줘야 되나? 음. 블럽 i don't hate the way e e 거 어떻게 자냐 뭐 이렇게 이렇 이렇게 자던데 안 그래? 뭐 이렇게 잡는 이렇게... 거 아니야? 모르겠어. 페이스. w h a guys? o d a 오늘 뭐 똑같습니다. 뭐 고추, 어, 파인애플, 라이 치킨, and, and egg. 그리고 파프리카, 파프리카 먹겠습니다. 옛날 제 영상을 좀 보면서 그때 어, 여러분들이 좀 향수 좀 느낄 수 있게, 저도 그렇고 계속 초심을 찾을 수 있도록. 어쨌든 여기까지 오게, 오게 되면서 여러 가지 컨텐츠를 진행했지만, 저는 굵고 길게 온 사람이에요.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? 바로, 근데 보면 이제 마라기 도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마라기 도전, 뭐 스포츠 막 이런 도전 말고 막 기괴한 도전들이 많았습니다. 젊었다, 에? 젊다 젊어. 이 막. 이런 이제 과일 깨부기, 깨 부수기 어떤 힘과 아, 게다가 이제 예능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보였던 컨텐츠였다. 와, 아, 몸 좋다! 몸 좋다. 바로 바로 아, 옛날 어. 젊었을 때 몸이네. 아 야, 이거 소리 같다. 야, 이거 못 먹어, 이거. 나 <웃음> 재밌어. 나 재밌는데 재미없어? 재밌 나가! 이때 당시 되게 유명했었던 웃음찾기 공부 제가 말 때문에 웃은 거고. <웃음> 대성 씨가 이렇게 힘줄때 여기 나오는 승로가 너무 이렇게 웃기냐? 야, 기억나? 뒤에 이 p 이 들어와 가지고 이불로 창문을 막아둔 거예요. 물론 재밌는 컨텐츠 많았죠 하지만 제 부상이 너무 잦았어 뭐냐면 이제 나도 좀 뭔가 보여줘야 했고 처음 하는 것들이었고 게다가 이제 그때 당시 이 제가 제 계속해서 제이 몸의 내구력을 깎아먹고 있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랬었는데 이때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말랑이도진이 뭐였냐면 진짜 말과 대결한 겁니다 <웃음> 그쵸? 그렇죠? 네. 어, 어, 이겼고 <웃음> 저첫 주제도 내가 이겼는데 마지막 후반 주제도 안해서 아못 이겼더라고 막 부상이 좀 심했어요 특히나 이 말과 있을 때는 이 모래 사장에서 뛰다보니까 발목이 한번 돌아갔었어요 예를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서 1차전 때 돌아가서 들어왔는데 1차전이 무승부가 돼버리는 바람에 2차전에서는 제가 좀 많이 힘들었던 사실 지금 잠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진짜 만약에 이제 나중에 뭐 여러분들이 이거 뭐 재밌었다 이런 것도좀 뽑아서 재밌는 거 있으면 그리 비하인드 스토리도 좀 해볼 만한 것 같아요 이러다가 이렇게 컨텐츠 막 진행하다가 바로 이제 마한 브이로그의 탄생이죠. 진짜 여러분들 보고 이제 마한 브이로그의 탄생인데 저는 절대 하라고 안 했어요. 어떤 그 이거를 어 만들어서 올렸었죠. 핑커의 How You Like This입니다. 아, 감성 감성이 있고 느낌이 있어. 제 진짜 모습을 정나라하게 보여 주기가 좀 창피했고 아, 이거 별로 좋아하지 않을까 했는데 워낙 이제 그때 코로나가 터졌었고 제 살도 막 이렇게 벌컥해 간다고 해 가지고 찌고 좋아해 주셔 가지고 그렇습니다. 아,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래도 그렇게 해서 이제 바디빌딩을 하고 있는데 바디빌딩을 하면서 그 옛날에 썼던 마랑의 도전처럼 굉장히 재미를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근데 그중에 그 하나가 다른 게 뭐냐면 아, 부상이 잦다는 게 부상이 거의 없다는 거 오히려 좀 제가 갖고 있던 고질적인 여기 수술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많이 좋아졌고 그래서 옆으로도 잘수 있을 정도로 이제 호전이 됐고 그리고 또 운동에 또 다른 재미를 느끼게 되면서 욕심이 나고 동기부여가 스스로가 된다는 게 어, 아,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올해 서른다섯입니다 서른 여러분들 서른다섯 젊은 나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 스스로도 그런데 저번에 머슬짐 다녀왔거든요 머슬짐을 다녀왔었는데 아 젊은 친구들이 어, 몸이 너무 좋고 어, 그런 거 보면서 아좀 늦었나 막 이럴 좀 아유, 약간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자극을 받죠 그래서 이제 운동을 좀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섬세하게 내가 어디를 채워야 되고 어디가 부족하고 다시 한번 제 운동 자세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컨디션이라든지 여러가지 것들을 체크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프로분들에게 운동을 배울 생각이에요 7월달부터요 7월달부터 열심히 또 배우고 그걸 토대로 8월 9월 컨디셔닝이 잘 되게 관리도 잘하고 대망의 대회를 나갈 참인데 가장 재밌었고, 아, 좋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컨텐츠가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그 비하인드 스토리라든지 그에 관련된 얘기를 나 다음 브이로그 때좀 말씀해 드릴게요. 저는 더 열심히 해서 이제 이제 곧 오통 까야 되거든요. 오통 깐때그 모습을 여러분들 그 순간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마랑핑크의 하이올라이트 때 보고 하시죠